저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저는 무뚝뚝하다고 생각해요. 아, 모르겠어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혹시 저희 채널 구독하셨어요? 아니요. <웃음> 오늘 하려고, 오늘 <웃음> 지금요. 지금 핸드폰이 지금 없는데.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직장인 차 한솔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웃음> 수술을 하려고? 재수술하려고 왔어요. 20대 초반에 코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너무 코를 피노키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단 아 수술을 빼는 수술을 다시 했는데 이제 막상 넣었다가 빼니까 코가 뭔가 좀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쁘게 하려고 왔습니다. 수술을 하신다니까 주변 반응은 어때요?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한번 했었으니까 굳이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저는 저만의 좀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의지로 좀 하게 됐어요 뜻을 잘 되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웃음> 지금 벼르고 있어요 잘못될까 봐. 남자친구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지금 안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하냐고 음. 저만의 좀 콤플렉스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선뜻 허락을 해줘서 음. 하게 됐습니다. <웃음> 네, 일단 순수라 자기 만족이니까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음.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누구예요? <웃음>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제 입으로요? <웃음> 0.5초.. 땡진영? 어... 닮았다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제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너미 너미. 성준이 형. 네. 유에서... 어, 이거. <웃음> 그러지 마세요. <웃음> 해야, 해요? <웃음> 원장님 나. 원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원장님. 어 원장님 꼭세 사람 만들어 주세요, 예쁘게. 원장님 나 이제 그만해. <웃음> 못하겠어. <놀람> <놀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다 젖었네 피부 되게 좋으시네요 왜 이렇게 도망가세요? <웃음> 다시 <웃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때요? 아, 절대 안 <웃음> <웃음> 어,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이요. 마시고 물 마시고 싶어물 마셔도 된다고 요안대요집 아, 네. 가서 마셔야 돼. 이참에 그 다이어트도 할 거예요. <웃음> <웃음> 강제 다이어트예요, 지금. 아, 원래 수술 끝에 버킷 먹으려고 했는데, 떡볶이 먹으려고 <웃음> 했는데, 한 개도 못 먹고 거어요 이미지가 사망여우 느낌이 있요 진짜요? 나중에 도영상으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수술을 한지 2주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코수술을 하고 싶었던게 여기 콧대 부분이 많이 뭉툭해서 여기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번에 코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2주차여서 조금 붓기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전보다 훨씬 라인이 예뻐지고 지금 많이 얄쌍해진 상태예요. 2주차가 지나고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붓기가 빠진다고 해요. 그때는 조금 더